<웃음> 오늘은요, 저희 텔뱃의 TV 후바속 품결, 트일 드라마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<웃음> 아, 제가 맡은 역할은요, 한글로라는 역할이고요. 어, 아동문화 편집장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일할 때는 가서 까칠하고 완벽주의자적 많이 있는데, 이제 집에서는 목기불어나 추위를 낳는다. 뺑뺑이 안경을 쓰고 내추럴한 자연이거든요.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요. 제 캐릭터도 제 캐릭터지만 어, 요즘에 그 가족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드라마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드라마 허구 재훈을 통해 서로 음,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 과정들을 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따뜻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드라마나 뭐 이렇게 포스터 찍는데 저희 가족들 다 모였는데 아까도 뭐 보셨을 수 있겠지만 너무 즐겁고 정말 몇번안 봤는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인 것처럼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셔서 좀 즐거운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오랜만에 짜증났죠? <웃음> 어, 이렇게. 긴 드라마로 인사하게 돼서 너무 너무 저도 감회가 새롭고 어,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거든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금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시기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 보면서 힐링하시고 또 웃음도 찾으시고 또 때로는 감동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드라마 소가도 꿈결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화이팅. 오늘 성월대보름이래요. 네. 그래서 애 애국... 아이고, 나이만큼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근데? 네. 네. 애구 떨쳐버리고 행운만 끼뜨게 기원하겠습니다. 아 이사람. 연자 네. <웃음> 그 <웃음>